What is your name? My name is Hera <목소리도> 너무 가까운 느낌만을 원했던 건지 알잖아 내가 원하는 거그 어떤 사람과도 다른 나 어쩜 너라면날 바꿔 수 있어 감초왔던내 나의 h e a t you feel like m m n my l a o a 지금 내 모습은 단지 아직도 मुझ 내 분한지 내가 되는 얼굴 같은 거라면 불러 줄래 my name don't want 알게한 서레일 같은 식도 아직 먼듯한 매일. 그렇다면 take 조금만 더 나를 알아봐 아나닮아는걸 나를 찾는 눈 속에서 I feel like okay. 다시 가질 거야 그림 그림 속에몸속 가득 넘쳐 나는 새로운 속삭임 바로 지금부터 모두 시 이쪽 된다면 불러줄래. 이거 po 다